현재 대구의 적은평수 아파트까지도 예전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예전 아파트 가격으로 돌아가는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동에 위치한 강변타운 아파트고요. 세대수는 480 세대에 뭐 그나마 세대수가 괜찮다고 볼수 있고 위치는 2000동 214-456번지 사용성인은 94년 9월 30일날 예전에 좀 오래된 아파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을 보면 2017년도에도 가격대가 거래되는게 1억 8천 9천 거래가 되었고 평균적으로 1억 8천 9천 그리고 2억까지도 거래가 되었는 것이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고가는 2억 9천 실거래 가격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했던 아파트들이 가격이 계속 조금씩 내리면서 근자에 12월달에 1억 8천으로 예전 가격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다. 평균적인 가격이 1억 8천에서 2억대 가격이었는데 실제 어느정도 가격이 형성되었죠. 되었는데 근자에 갑작스럽게 이런 거래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23평에 단한 개의 매물이 그렇게 거래는 되었지만 계속해서 매물로 17개 전세가 6개 나와있고 아파트 공급 폭탄이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아파트 가격은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는 적은 평수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근자에 보기 드문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강변 조망권을 가지고 어느정도 위치가 나쁘지 않은데 적은 아파트의 가격이 이렇게 내린다는 것은 현 상황이 아주 좋지 못하다는 결과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신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촌주공 2차입니다. 세대수는 609세대고요. 마찬가지 세대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은 1998년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리고 위치는 신촌동의 630번지. 건설사는 뭐 생소하지만은 삼력개발에서 건축을 했고요. 2017년도부터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들은 1억 5천, 1억 7천,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 21년도부터 계속해서 최고점을 찍은 가격은 2억 3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 거래는 활성화되면서,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자의 1억 4천 5 0까지 2017년 18년도 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서 거래가 되는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 세네 건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최하의 가격이 1억 4천 1억 4천 5 0 그리고 평균 가격대는 1억 4 5천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매매는 이 27건의 전세가 11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은 사실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거래가 좀 많이 되었죠. 거래가 상향에서부터 도 마찬가지 거래가 어느정도 이루어졌는데 근자의 가격이 내리면서도 또 어느정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점점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다음은 수성동 일가에 위치하고 있는 수성 롯데캐슬 더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979세대고 사용승인은 2015년 세대수도 여기 괜찮은 세대수죠 이 정도면 거래 금액을 보게 되면 예전에 2017년 18년도에 평균적으로 7억 5 06억대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축 아파트입니다. 드샵 리비테르 2차라고 해서 22년 3월달에 준공이 났고요 세대수는 613 세대로 어느정도 세대수가 있다고 보여줍니다 위치는 중국 대봉동 760번지고 실제 많은 매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매매가 3건 전세가 8건 평균적인 거래 가격 자체가 예전에 뭐 5억대 4억 9천 대뭐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는 5억 8천에서 6억 9천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었 평수는 29평의 b 타입인데 최근에 거래는게 4억 9천 어이, 뭐, 예전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다시 내려왔다고 보여지죠. 기존의 가격대가 5억 7, 8천까지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실제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P는 물론이고, 실제 가격대가 1억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어, 5억 9천, 8천 거래됐던 아파트가 4억 9천. 그리고 예전에 P 프리미엄 자체는 평균적으로 뭐 1억에서 2억 정도는 대부분 신축 아파트들이 프리미엄이 다 붙었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기존 분양했는 가격보다도 더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천에서 7천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고 기존 프리미엄을 주고 샀는 분들은 뭐 1억, 2억씩 주고 프리미엄을 샀다면 2억 몇 천씩 손해를 보고 그것도 현 시점이 아니라 내년이 되면은 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대출이자까지도 계속해서 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82평의 A타입 같은 경우는 예전 평균가가 5억이었죠. 5억 6천, 5억 2천, 5억 3천 그리고 6억까지 올라갔던 아파트인데 최하로 거래되는게 4억 4천까지 급매물로 던졌습니다. 20년 11월달에. 그리고 최근에 다시 5억 6천 거래가 됐는데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봉동에 위치하고 있는 센트로펠레스입니다. 주상복합이죠. 세대수는 843세대, 괜찮은 세대수입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은 2007년 3월 사용승인이났고 위치는 중구대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층으로 43층까지 청수 또한 아주 좋은 편입니다. 32평의 A타입 같은 경우는 예전 거래는 금액들이 4억 대 4억 5천 정도에서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었고 최고가는 6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호가만 있다가 근자에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최근에 3억 9천 5백까지 거래를 했다는 것은 예전 평균 가격보다도 월등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됐다는 거죠. 다음은 신선동의 신천역 센터를리버파크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785세대, 나쁘지 않은 세대수입니다. 그리고 사용성인은 2011년 3월에 사용성인이 났고요. 건설사는 서희건설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 때 상당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평균가액은 3억4천, 3억5천, 3억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4억대로 올라갑니다. 4억대로 올라가서 최고가는 4억7천까지 거래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가격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근자에는 3억 3천만원 예전 2017년 가격보다도 더욱더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다. 완전히 엄청나게 급매물로 떳는 매물이죠. 평균적으로 가격대가 4억대에 거래가 많이 되었고 올라도 사실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사억 7천만원 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 굳이 3억 3천 에 이렇게 급하게 팔아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2017년 18년 보다도 더 금액을 엄청나게 낮춰서 매매를 했다 물론 지금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구축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도 팔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대출로 해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급하게 팔 수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 가격으로 그렇게 급하게 팔 이유는 대출 때문에 그래 급하게 팔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평 마상가지 평균가액은 2억 7천에서 5천 그리고 3억 천까지 어느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격은 상승해서 3억 7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 계속해서 가격은 떨어지죠. 3억 5천, 3천 그리고 최근에는 10월에 달 3억까지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것은 매매가 지금 54건의 아파트 매물로 나와있고 전세가 23건 그리고 계속해서 아파트가 공급하기 때문에 더욱더 가격은 내릴 기미는 보여집니다 다음은 신선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대구 반도 유브라 아파트입니다 세대수 764 세대에 마상가지 아파트 세대수 나쁘지 않고요 사용성인 2018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 건설사는 반도 유부라 반도 건설에서 진행을 했고 신천동 1507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블 역세권 동대구역과 지하철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초역세권 이라고 얘기를 하죠 초역세권 이라고 얘기하는 반도 유부라 아파트 가격은 2018년대에 평균적으로 2억대의 거래가 되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2억 7천 8천 그리고 2억 8,500까지 최고점을 찍고 다시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근자에 거래가 되었는게 지금 2억 5백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17평이 아닌 24평을 봐도 17년 거래되었는게 평균적으로 2억대 3억대 거래가 되다가 한번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다시 자리를 잡고 3억 7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최고가로 해서 3억 6천 7천 4억 7천 5백까지 최고가를 찍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근자에 지금 마지막 거래는 것은 실거래가가 2억 6천 입니다 불과 22년 5월달 마에도 3억 8천 9백의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 갑자기 지금 2억 6천으로 거래가 되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블 역세권 이죠 더블 역세권의 현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대구는 그렇게 더블 역세권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편이고 17평, 24평, 마찬가지 현재 26평 거래 금액도 예전 거래 금액보다 계속해서 상승을 했지만 5억대까지 주골로 갔던 아파트가 다시 현저하게 가격이 내려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33평 A타입 같은 경우는 예전 2017년도에 평균 가격이 사억되었고 계속해서 상승했는게 6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죠. 거래가 되었는데 예전 2017년도의 가격과 마찬가지 비슷할 정도로 거래가 3억 8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W역세권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동네에 이게 현실적인 주소인지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팔았는지는 몰라도 23평, 17평, 23평, 26평, 33평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2017년 18년도 가격으로 내려와 있다. 그리고 33평의 비타임 마찬가지도 옛날 17년도 가격 가격 가까이 동일하게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호가는 이 정도 6억 5천까지 호가를 쳤고 실제 최고가는 5억 9천까지 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현재 22년 11월달에 3억 7천, 예전에 2018년도의 가격과 비슷할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대구 더블역세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로 67건이 나와있고 전세가 35건이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아니라 더 가격이 내려서도 거래가 될 수도 있고 더급매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전화가 좀 많이 와서 받았는데 더블역세권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동대구역이나 대구요 하지만 대구하고 서울경계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또그 지역의 문화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죠. 그리고 역세권은 없는 것보다 당연히 있는 게 좋습니다. 지하철 있는 게 좋고 일반적인 KTX 얼마든지 지방으로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가깝게 있으면 좋겠지만은 항상 부동산 가격을 자지우지하는 것은 무조건 더블 역세권의 개념보다는 그 지역의 어떤 형평성도 같이 봐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제 얘기가 다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대구의 블역세권의 현주소 그리고 17평, 24평, 26평, 33평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내리고 있다. 모든 아파트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구 현실적으로 지금 초... 역세권이라고 얘기하는 아파트들조차도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의미는 크게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역세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항상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지역, 그 지역의 특성을 알고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